저희가 감사합니다 박자하박자하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야되 어? 이거 너무 좋다. 따다. 음. 아, 아 이거야? 어, 아, 다 아, 아, 아, 액션! 아, 좋습니다. 네. 아, 좋아요. 아, 멋있습니다. 네. 아, 좋습니다. 네, 아, 좋습니다. 네, 아, 좋습니다. 그리 맞지. 맞지. 맞지? 맞지? 와 바뀌었어. 아, 아, 옛날에 비타민 한병도여러있어야 있... 날씨 진짜 좋다. 커피 한잔어 액션! <목소리> 아 좋습니다. 좋아요. 네 계속 부르세요 좋아요. 좋습니다. 네. 네. 오, 좋습니다. 오아 좋습니다! 아좋았요 앞으로요? 네몇 가지? 옆에서액시다아 아, 좋습니다! 네.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아, 자약 와... 고생하습니다 네. 오 좋아요. 오, 오 멋있다. 오. 멋있다. 네. <웃음> 네, 좋아요. 아, 멋있다. 멋있다. 네, 컷. 액션! 아, 네. 아, 좋습니다. 아, 어, 좋습니다. 액션! 네, 사진 좀 찍었어? 안 찍었지? 찍 찍어? 어어떻게 찍어? 나도 아이폰 쓰는데? 나도 아이폰 쓰는데 나는 왜 모르냐 이거 야 니네 진짜 신 문물을 잘 쓴다 <웃음> 핸드폰을 좋은 거 쓰면 뭐하냐고 할때모 <웃음> <웃음> 이런 느낌. 네. 카리스마. 네. 장년처럼 강렬하고 깨끗하게 깨끗하게, 깨끗하게. 깨끗하게. 깨끗하게. 오, 좋아요. 액션. 아 액션. 좀 전에 거는 약간 착한 남자 느낌이었요 아. 나쁜 남자. 나쁜, 아, <웃음> 나쁜 해 <해본> <웃음> <없었네요. 웃음> <웃음> 액션. 습니다 <웃음> 아 좋아요. 발이 올해도 손이 이렇게 돼어 촬영 끝났는데 손이 이렇게 돼 있어. 손로팍 찍고 있어. 와. 어떻게 돼요? 아 a A요. A A A. 트리플 A. 어, 이렇게. <티 Floyd> <Drag -아리 Conservative> <웃음> 그다 아, 싶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집 위생 전문 브랜드 홈백신 모델 장민호입니다. 남자는 말합니다. 호막고요. 가슴 받아요. 오직 나만만사라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